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옷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풍성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21년에 그 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옷들을 정리하면서 풍성하게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은 그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로 굵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또한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입었던 옷들 중에서 어떤 옷이 잘 어울립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로 저는 중간톤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간톤 옷을 즐겨 입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파스텔 옷을 좋아하신다면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옷장을 열어보고 어떤 옷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옷은 따로 있는데 옷장의 옷들은 굉장히 쓸데없는 다양한 옷들의 그 컬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가 어떤 건지 잘 어울리는 옷이 어떤 건지 잘 몰랐기 때문에요 마구잡이로 저희가 옷을 샤핑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옷장을 보시고 본인한테 안 어울리는 컬러가 있다면 그 색상 옷은 더 이상 구매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발견을 하셨다면 그룹끼리 옷장에 진열하는 겁니다 한 예로요. 무채색은 무채색 옷끼리 행가에다 걸어놓고요. 원색은 원색끼리 파스텔은 파스텔끼리 중간은 중간통끼리 그렇게 옷장에다가 이렇게 그룹별로 딱 정리를 해두세요. 저번 영상 중에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동일한 그룹끼리 옷을 입으시는 것이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그룹끼리 이렇게 걸어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옷을 풍성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채색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파스텔 그룹, 세 번째는 중간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색입니다. 무채색은 같은 무채색끼리 옷을 입어야지만 어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파스텔 그룹은 파스텔 그룹끼리 입으셔야지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저희 영상 중에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룹끼리 모아서 옷장에다 걸어 놓으셨다면 바로 세 번째는 그 그룹에서 부족한 옷이 무엇인지 파악하시는 겁니다 바지가 부족하다 아니면 니트가 부족하다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서 세일 기간때 여러분들이 사시면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니트나 뭐 티셔츠의 그 기본 색상 중에 화이트나 베이지나 또한 블랙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 노트에 적으셔서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기본 팬츠인 뭐 화이트나 베이지 팬츠라든지 또한 블랙 팬츠가 없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그룹끼리의 그 팬츠를 또한 작성을 하셔서 다음에 세일 기간이라든지 저희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생각을 하셨다가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저희가 계절 옷은 전부 잘 보이게 옷걸이 한 개당 한 옷씩 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옷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절에 잊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옷걸이 한 개다 옷한 개씩 걸어 놓으셔서 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옷을 또한 풍성하게 입을 수가 있죠 이거를 기초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옷을 또한 잘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기초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옷을 다양하게 입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